같시같시먹을까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Love and you so very s s e e s w e o w c i e s u a p i e c of c e And your smile is e i g Love you a sweet, s w t o w c e And you make my c a n d coated h e a <웃음> <우측> 어느덧 3월도 다시나가고 있습니다. 겨울 내내 조용했던 시골 동네가 봄맞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봄이 왔다는 게 실감이 나는 요즘입니다. 따뜻한 동네에 살 때는 벌써 봄옷으로 싹 교체를 했을텐데 여기는 아직 많이 춥답니다. 동네의 이웃님들의 밭에서는 겨울에 심어두었던 마늘이랑 양파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고 있는데요. 부럽다. 나도 작년에 마늘 심어둘걸. 싱싱하던 하초가 제가 손끝만 스쳐도 시들 정도로 저는 뭔가를 키우는 거에 대한 건빵점인데요 우리 달남님은 반대로 어떤 거든 뚝딱뚝딱 자라는백점입니다 사장님, 네.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이게 서양측백나무라는 거예요. 영어명이 있는데 길어서 까먹었어. 뭐라고 해야하면 한국말로 서양측백이라 그래요. 저쪽에 네. 보시면 시야가 빵 뚫려 있잖아요. 근데 저쪽이 북향이에요, 북향. 그래서 찬 기온도 좀 넘어오고, 너무 오픈돼 있어서 저쪽에다가 쭉 이렇게 담장, 울타리처럼 음. 이렇게 한번 쭉 막아보려고. 그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뾰족하게 자라는 거. 예. 큰 거. 큰 거. 한번 3m, 5m, 6m까지 자라는 거 그거예요, 그거. 이게 1년 된 거, 이게한개에 1,500원 짜리예요 이게 지금 30개가 묶여있는 거거든요. 응. 이걸 심어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 기르면 어. 울타리가 됩니다. 저쪽은 어. 나중에 이제 찬바람도 막을 겸, 어. 어차피 울타리를 할 거지만 미리미리 심어 놓은 거예요. 응. 이쪽이 땅이 좀, 물이 내려가는 쪽이라 무너지려고 응. 그래요. 호두나무를 심어 놨는데, 응. 부실해서 사양식백도 좀 심을 겸. 응. 할수 있는 것은 없어도 하고 싶은 것 많은 저는 달람님께 이것저것 주문합니다. 우리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파도 심고, 쪽파도 심고, 어, 고추도 심고, 무도 심고, 마늘도 심어야 되고, 또 이렇게 말이죠. 얘는 어느 날부터 저희 집에 찾아온 손님 나비인데요. 집 안에서 나오면 쪼르르 옆에 달려와서 냄새 맡고 살펴보고 자기 만져 달라고 들어놓고 완전 애교 만렙이랍니다 저희 집에만 오는 줄 알았는데 글쎄 알고보니까 네집 살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름도 다 달라요 양양이, 나비, 양이, 포리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법을 찾았더라고요 지금은 집 데크 밑이 비어있어서 앞을 막는 작업을 하는 중이에요 데크할 때 밑에까지 합성목으로 다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나중에 작업하겠다고 하고 밑에는 저희가 비워뒀었는데 이 고양이들이 자꾸 드나들어서 앞을 아예 막아야겠더라고요 라텍스라는 격자무늬 자재를 사서 달람님이 직접 재단해서 설치했는데요 시골집에 데크 설치해야 되는데 전체 시공비가 부담이 되는 분들은 저희처럼 밑에 마무리 시공은 직접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물론 저처럼 손대면 망가뜨리는 똥손은 시도하지 마세요 저희도 올해부터는 농사대 지어보려고 해요 밭을 좀 갈아야 할것 같아서 마을 총무님께 밭 갈아 주실 분 연락처도 여쭤봤더니 총무님께서 직접 로타리를 끌고 출동하셨어요. 붕붕 거침없이 밭을 한 시간 넘게 갈아 주시는데 완전 감동했습니다. 다람님 네, 네네네네. 네. <웃음> 지금 네, 땅을 왜 파고 네, 네, 있어? 네. 아 이거 심으려고요 이건 뭐예요? 네, 네. 아스파라거스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어? 고기 구워먹을 때 먹는거? 그 그렇죠, 그렇죠. 비싼거 그 채소 어. 이게 한국에서 자라더라고요 어. 몰랐는데 어. 그리고 이게 하우스가 아니라 노지에서도 어. 자라요 어. 어 그래서 저거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고 이게 하나에 하나에 천원인가? 어. 팔아요 뿌리를. 한 뿌리에? 네그래뿌리를 어. 샀어요 근데 이게 또 번식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뿌리를 그냥 잘라서 심기만 하면 이게 또 번져요 음. 그래서 이거 한번 심어서 먹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마트에 아스파라거스가 너무 비싸서 사먹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스파라거스를 직접 키워보겠다는 우리 달람님. 아스파라거스 농사 풍년이었으면 좋겠네요. 3년차부터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무덕무덕 자라렴. 3년 뒤에 만나자. 시골에서의 하루는 정말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진순이랑 산책하고 밀린 집안일 하다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고 또 진순이 점심 산책시켜주고 바깥일들 할일을 하다보면 어느새 저녁시간이고 저녁 챙겨 먹고 진순이 저녁 산책시켜주고 컴퓨터 작업 좀 하다보면 어느새 잘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답니다 시골에 와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야외에서 느긋한 식사를 하다보면 정말 하루의피로도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도시를 떠나 시골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귀촌을 했다가 다시 도시로 되돌아가는 분들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무념무상 스타일이면서도 사람들에게 비치는 이미지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단련님이 저한테는 인생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인생선배로서 이것저것 많은 걸 깨우쳐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조언들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 보통 사람은 제각기 자기 생각만 하기에도 바쁘다고 그렇다면 내 삶의 많은 시간을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걱정하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두번째 남을 위한다면서 하는 거의 모든 행동들이 사실 나를 위함이라는 것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도 사실은 가족이 있어서 따뜻한 나를 위한 것이고 누군가 떠나서 우는 것도 결국 외롭게 된내 처지가 슬퍼서 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남 눈치 좀 그만 보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즐겁게 살자라고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봄을 알리는 3월이 지나가고 4월엔 또 어떤 시골 일상들이 기다릴지 기대가 됩니다 배그당내 전환 얘기는 계속됩니다